대박이에요 드레스룸 와우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집을 살고 싶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치채널입니다자 오늘은요 반퍼레미안 아이파크 52평 A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있는 곳은 현관이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두칸에 하나의 수납공간으로 되어있어요 신발장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입니다 자, 여기는 여러분의 팬트리처럼 되어있어요 여기 스위치를 키면 아주 넓직한 수납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면에 액자를 놓을 수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액자등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현관 앞에 있는 방이죠 자, 전체적으로 어, 확장이 되어 있어서 공간 구조가 아주 넓고요 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여기 빌트인 옷장 되어 있습니다 두 칸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한거 있고 이쪽도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수납칸 잘 되어 있습니다 나갈게요 화장실 보시겠습니다 샤워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면으로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옆면으로는 거울 있는 전신 거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빌트인 옷장 있고 여기에 여기에 오픈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티테이블 놓고 어, 차 마셔도 좋고 그렇죠? 책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엌을 먼저 보실까요? 부엌이 정면에 있어요 식탁 등이 있고 밑에 식탁 놓는 자리 크게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냉장고 풀옵션입니다 여기 냉동실 있고 여기 냉장고 다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김치냉장고 있습니다 ㄷ 귿자 구조로 넓게 부엌이 빠졌습니다. 자, 다 있습니다. 여기 전기 스톱이 있고요. 여기 쌀 냉장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스 스토브그 다음에 오븐, 그 다음에 후드 있고,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기계 있고, 싱크대 있고,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있습니다. 그 위에 이제 컨트롤, 현관 컨트롤 할수 있는, 그리고 TV도 되는 작은 미니 TV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 세탁기 놓는 자리 그리고 싱크대 있습니다 위에는 수납공간 그리고 뒤쪽으로 미니 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톱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넓어요 네, 인면문화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, 아래는 열리지 않고 위에만 열립니다 그 다음에 아트월 앞에 보이는 아트월 거실 등은 두 개로 되어 있고 위에는 자,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자 밖을 보시면 그다음. 안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에요 위에는 빨래, 행거, 건조대 할수 있어요 위, 바, 위에서 바람도 나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면분할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창고로 써도 좋고 화재시 대피해도 좋은 이제 공간입니다 피난 대피용이니까 평상시에 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보실게요 공간구조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컨 있고요 여기 안방 등이 있고요 거실 등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드레스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드레스룸 화장대부터 볼게요 화장대 등이 아주 큽니다 지, 보시면은 한병두 한 병이네요 두병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여기 화장대가 굉장히 넓고요 그죠? 화장품 놓는 자리도 잘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박이에요 드레스룸 와우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와 이런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있어요 고급스럽게 감탄이 절로 나오죠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 소재도 소재도 되게 좋은 소재예요. 이 나무 소재가. 뭐, 행거. 다 되어 있고. 그 다음에, 이제, 실, 에어컨 실외기 넣는 자리입니다. 화장실 보시겠습니다. 어,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, 거울. 뒷면으로 수납 공간 쓰면 되고. 이 인테리어가 되게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콘센트 넣은 자리 있고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굉장히 거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욕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52평 A타입을 살펴보셨습니다 방은 총 하나 둘셋세 개였고 드레스룸 크게 하나 있었고요 화장실 두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